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자, 내년 2022년 달력 이제 한장 달랑 남았는데요. 궁금하시죠? 오늘은 2022년도를 미리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트렌드 모니터. 많은 출판사들이 제게 책을 종종 보내주세요. 읽으면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책들은 저자분까지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트렌드 모니터, 이것은 물론 한 사람이 지은 책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 많은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해마다 한 글씩 나옵니다. 주로 11월 달에 나오죠? 시, 예, 10월 말에 출연해서 <웃음> 11월 달에 주로 활동을 하죠. 그죠. 네. 예. 내년도를 완전히 전망하는 책입니다. 어, 오늘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책인데 어, 윤득한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바쁜데 가,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웃음> 자 엠브레인 그러고 보니까 요즘 여론조사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여론조사 할때 엠브레인을 본것 같아요. 네, <웃음> 엠브레인은 어떤 회사입니까? 엠브레인은 리서치 회사죠. 리서치, 리서치 회사. 예. 그니까 대중적으로는 그 음. 정치 여론 조사를 하면 예. 많이 이 알고 계시는데 음. 실제로 리서치 회사는 그 정치 여론 조사로 돈을 벌기는 좀 어렵고요. 예. 네. 마케팅 조사로 돈을 법니다 작년에 음. 작년에 7월 1일자로 저희가 상장을 했는데 예. 엠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어, 상장사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 회사 음. 이름은 마크로밀 엠브레인. 음, 마크로밀 네. 엠브레인. 예. 2012년 동가에 그 일본계 음. 자본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 회사 앞에 마크로밀 이 붙었죠. <웃음> 그렇군요. 자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는 많이 노출이 되어서 아 엠브레인 알겠다 싶은데. 막상 돈은 거기서 버는 것이 아니라 네. <웃음> 주로 기업 쪽에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트렌드 모니터라는 이 책은 요 조금 궁금해요. 우리가 내년 또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은 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인데 그런데 어, 지금 이게 책까지 나올 정도로 예언서도 아니고 <웃음> <웃음> 책까지 나올 정도로 음, 우리 사회에 이런 어,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들이 어떤 좀박급 효과가 있나요? 아, 그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책 트렌드 전망서가 11월, 음. 12월에 쏟아집니다. 예. 11일, 10, 11, 12월에 이제 쏟아지는데 한철 장사네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리고 이 익년 한 2월 정도까지 음. 보통 파는데 이게 되게 독특한 게한 예. 이렇게 그러면 글로벌하게 예. 트렌드 책이나 트렌드 정보가 매년 이 시기에 쏟아지는 국가가 있냐?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트렌드지나 이렇게 음, 어, 일정에, 전문지 같은 어, 데서 잡지 몇 군데 키워드로 소개를 하긴 예. 하는데 이렇게 전기관행물처럼 쏟아지는 음,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웃음> 시장의 불확실성을 못 참는 거죠. 음, 이게 공교롭게 트렌드책이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 한국 사회에는 사실 이게 역사가 있는데 음, 원래는 한국 대한민국도 이렇게 트렌드 책들이 쏟아지던 시기가 없었어요. 예. 그첫 번째 시기가 언제였냐면 2009년도, 10년도였대요. 2009년도, 10년도. 글로벌 손님이 뭐, 10년, 있었죠. 글로벌 위기가 생기고 오.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도 커질 때 예. 트렌드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 정기적으로. 예. 그리고 조금 이제 조, 관망세를 찌다가 2020년도에. 음. 보통은 트렌드 책이 매년 한 2000, 어, 19년까지는 10종 내외가 출가되거든요아 음. 그러면 트렌드 책들이 이책 말고도 여러 권이 있나요? 마이, 많이 아. 있죠. 김난도 교수님이 음. 쓰신 책이 거의 이제 바이블처럼 음. 예. 있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IT 예. 트렌드, 모바일 트렌드가 좀 음.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2020년도에 음. 트렌드 책이 30종이 넘게 쏟았어요. 예, 상반기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음. 사람들이 대중의 대, 대중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찾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음. 2019년도에도 이 책은 나왔죠. 네. 그러면 그때 혹시 코로나를 예측했나요, 그 책에서? 단한 건도 없죠. <웃음> 단한 건도 없었으니까. 네, 전망서 중에 코로나를 예측한 데는 단한 건도 없습니다. 일종의 음. 이제 이게 블랙스완에 가까운 현상이기 때문에. 예, 예, 뭐, 나신 탈레부가 얘기했지만, 블랙스완은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는, 그래서 트렌드 책을 여러분들 하실 텐데, 이 책이 다른 정보랑 좀 다른 측면은, 음. 어, 트렌드 항목이나 아이템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이, 음. 거기에 보면 뭐, 없어, 아이템이. <웃음> 응? 근데 뭐, 트렌드 전망을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음.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책이 팔리겠어요그런까 <웃음> 아 근데 이제 이런 건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좀 오래된 얘기인데, 1890년, 옛날에 음. 한 100여 년 전에 미국 사회에 큰 트렌드 바람이 분 적이 있잖아요. 골드러시라고. 예, 예. 금광으로 가서 이제 음. 금을 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거든요. 예. 그럼 그때 금을 캐러 갔던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예. 아니요. 음. 돈을 번 사람들은 사비나 곡괭이 업자. 어, 그 다음에 리바이스 그때 돈을 예, 벌었어요 청바지. 청바지. 예. 그리고 2000년 초반에 IT 버블에 가까운 예. 굉장히 큰 음. 흐름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돈을 누가 벌었냐. 음. 유통업자가 벌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스.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서 이렇게 골판지 이런 데가 돈을 벌었어요. 음. 음. 그러면 트렌드 정보의 유용성이 뭐냐. 흐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예. 거기서 파생된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예. 저는 사실은 이책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트렌드 책도 책이 나올 때마다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여러 권을 봐요. 왜냐하면요. 자 구독자분들 이점 너무 중요한데 트렌드를 알면 이게 돈이 돼요. 그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처럼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마치 자연재해 같은 것은 아무도 알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아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겠다라는 게 추세 트렌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돼요. 이책 보면. 어 저는 굉장히 유용했거든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 거의 모든 페이지에 제가 밑줄 짝짝, 밑줄 짝짝 다한 페이지 페이지마다 이게 돈 되는 정보들이 <웃음> 돈 되는 정보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겸손하게 말씀하시기를 음, 뭐탁 아이템을 찌어 주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아이템을 연상하고 추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사님을 모시고 돈 되는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네. <웃음>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 지금 대표님이 질문해 주시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이걸로 돈을 버는 방법이나 사실 시장에서 뜨는 방법을 추론한 음. 기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코로나 2년차 잖아요. 예. 2020년이 있었고 2021년도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소비자들 음. 특성들을 조사해 봤더니 예. 흥미로운 게 집을 중심으로 생활한다는 음.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야, 빠나잖아. 음, 음. 근데 빠나데 집에서 활동하는 걸 봤더니 집에서 어,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는 걸다 집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정보를 전자업체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음. 흥미로운 게이 똑같은 정보, 이 대중의 흐름을 보고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음. 삼성전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됐으니까 불황이 올 거다. 예. 재고를 떨어야 된다. 음. 해서 팁 대형 화면은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고를 수요가 있다고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가 없고 음.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 수요에 맞게 이걸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소니부터 LG는 음. 전부 다 재고를 줄였어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집에서 저렇게 오래 있으면 모바일로 보는 건 답답할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대형 화면의 아. 판밴넬을 늘리기 시작했고 예. 작년에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2위부터 75인치 판매 대형 화면의 판매는 2위부터 10위까지 를다 더해도 삼성전자 하나에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 소비자들의 흐름의 데이터를 어떻게 음. 관찰하냐에따라 가지고 음. 이거는 성패가 갈리는 예. 거죠. 자, 기업은 기업이고 우리는 구독자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예를 들어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모아 모아 돈이 되게 하는지 우리 이윤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바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 자 2022년 내년도로 이제 갑니다. 내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두 가지거든요. 음, 이게 뭐냐면 욜로의 종말, 욜로의 종말, 만, 이게 만족의 지연이라고 음.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같이 가는 거고 만족의 지연. 그다음에 대중소비자들이 일상적 통제감을 확장하는다. 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겠 예. 이게 코로나하고 좀 연관되어서 나오는 거죠. 요로로가 네. 욜로. 한때 유행했던 시절이 몇년 전이었는데 예, 그게 사실 족보가 있는 얘기인데 음. 언제냐면 그 우리 선배님 여기 이제 5060 우리 선배 세대님들이 주로 예. 들으신다고 그래 가지고 잘 생각을 해 보시면 2015년도에 글로벌 팬데믹은 아니었는데 예. 한국에만 유행하던 전염병이 있었어요. 메르스라고. 아하. 그때 메르스에 대한 방역을 굉장히 실패했죠, 한국이. 음. 근데 그 메르스에 대한 실패 경험을 백서로 남기고 음.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뭐 2020년도에 방역을 잘했다 했는데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2015년도에 메르스가 유행했던데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어땠냐. 2020년 분위기랑 똑같았습니다. 음.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집 집에서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뭐 의식주나 이런 것들 집에 있는 것들 관심을 가지게 되겠고 그때 되게 그런 것들 유행했거든요. 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유행했던 게 있어요. 2015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인기 있었던 연예인급의 셀럽이 백종원 씨였습니다. 아. 냉장고를 부탁해 예. 뭐 집밥 백선생에서 집에 있는 음식 재료 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게 2015년 <웃음> 16년입니다. 예,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아, 네, 벌써 연식이. 예, 네, 연식이. 어쨌든. 예. <웃음> 근데 2015년도 그런 트렌드 그때 공교롭게 2020년과 똑같이 음. 인테리어에 관심 많았어요. 인테리어. 예. 집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난 유행을 했고 지금도 똑같죠? 그렇네요. 미국에도 네. 홈디포라고 집 안을 인테리어하는 그 회사가 엄청나게 네. 매출이 올랐잖아요. 한국도 네. 비슷하고 그 그렇죠? 네. 2015년도가 고런 해였는데 그 공교롭게 2015년 12월 23일날. 네. 거의 딱한 6년 전이네요. 음. 그때 정부에서 동시적으로 코로나 종료선 아니 메르스 종료선을 음. 합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상태 6개월이 딱간 다음에 예. 딱 종료선을 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만 딱 상황을 접으면 되니까 음. 사람들이 음. 안심하니까 불안감이 좀 떨어지니까 상으로 돌로 막 나기 가 시작했어요. 아. 그때 유행했던 게 U Only Live Once. 로 음. 그러니까 음. 그때 이제 재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유행하던 그 설명하던 개념이 있어요 라떼 효과라고 음. 설명 기억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라 (4000원씩) 매일 라떼 마시지 말고 음, 맞아, 맞아, 맞아. 그거를 절약을 하면은 매일 그걸 절약하면 한 (20년) 후면은 주머니 몇억 갚을 수 있어 캘러는 <웃음> 겔로, 말도 안 되는 거예 네,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 그렇게 안 나와요 어쨌든 근데 그때 유행했던 게 요, 그다음에 욜로였어요 (2016년) 예. (17년) (18년까지) 욜로의 대열품 음, 우리 욜로에 다써가어요 (4000원에) 여기 라떼가 훨씬 낫지 미래를 위해 그걸 포기한다고 지금 당장의 만족감을 추구하는 게 나아. 예. 이게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는데 저희가 2017년에 그 항목을 조사를 하고 2021년도 코로나 2년차 때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겠다. 음. 현재 감정 만족을 포기했던다는게확 줄었습니다. 음. 그게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냐면 이제 현재 당장의 감정적인 만족이나 음. 그 충족을 원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음.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음. 지금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아 금리 오르면 이제 투자 시장이 다 이제 음. 막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사람들의 태도는 그렇게 팍팍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 특히나 2년차 때 아주 견고하게 형성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바뀔 거냐? 부동산이 막히면 주식으로 옮겨질 거고, 주식이 막히면 아마 예금 금리가 예금 온가 올라, 하거나,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투자 대상으로 올 거예요. 음. 자기 개발 투자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하는 마인드는 미래를 위한 시간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내년에는 이렇든 저렇든 돈 되는 쪽에 다 훨씬 주목도가 높아질 거다. 예. 지금도 지금보다는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거를 계속 연구해놓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시간이나 예. 비용을 투자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자놀이를 하면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쪽, 네. 뭐 그런 것이 없으면 하다못해 나 자신에게 투자하더라도 네. 어쨌든 좀 보상이 있는 네. 그것도 돈으로 보상이 되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꾸준히 많이 증가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책에 보면 아 이게 조금 어 저한테 아주 임팩트가 있었어요. 과거를 기억하되 믿지는 마라. 이게 예. 서론에 나오더라고. 아, <웃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할 때 우리가 사실 예. 습관적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책들은 미래를 데이터로 음. 삼을 수가 없어요. 그 예.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보면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블랙스완을 썼던 나시탈레브에 음. 나오는 건데, 칠면조가 됐다고 보죠. 칠면조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먹이를 줍니다. 친절한 음, 주인이. 근데 그 주인이 오고 다음날 오고 다음날도 똑같은 시간에줄 텐데 예. 그러면 이 칠면조 입장에서는 내일도 정해진 시간에 이거 올 거야 라고 전망을 해요. 음. 그런데 그 다음날이 추수감사절이면 예. 자기네 기대가 완벽하게 어긋나는 거죠. 아, 목따러 오네. 그렇죠. 뭐. <웃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웃음> 생각하고 있는 전망이나 이런 미래 아이템 뭔가 찍어 준다는 거는 예. 절대 사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어, 중요한 거는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것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 더 신뢰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코로나 1년 차, 2년 차를 사람들이 음. 태도를 정하고 있잖아요. 예. 상황을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하니까 음. 이거 사회 심리학에 되게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인데 음. 자기 태도를 바꾸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최근 소식에 음. 따르면 이 코로나가 1, 2년이 아니고 음. 5년, 10년 갈 거다라고 하면 사람들 태도구를 고정시킬 겁니다. 아, 이게 가장 중요한 예언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군요. 네. 그러니까 어 내가 선택하는 어떤 경향이나 태도가 있는 것이고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음. 또 나와 상대편에 있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의 상황이 있는데 현실을 내가 자지우지하지 못한다면 그러네. 절이, 어, 중이, 절이 싫으면 <웃음> 절을 떠나야 된다는 말처럼 통제할 수 있는 건내 태도밖에 없죠. 그렇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 태도밖에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 순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실 순응할 수도 있고 현실을 어떻게 바꾸느냐 음.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예. 근데 공교롭게 2022년도에는 큰 선거가 두 개나 있어요. 예. 게다가 아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일상적 통제감의 확장이잖아요. 음. 예.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음. 가지고 있는 태도나 신념이 모여서 음.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음. 그게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예. 이것도 가장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정치나 이런 선거를 보면 젊은 친구들은 소위 진보, 이런 네. 경향이 높았는데, 네. 최근 한 1, 2년 사이, 특히 뭐 올해 보면 완전 그 판이 와르르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네. 그런 경향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적 지향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그 결정을 음. 50대, 5060세대는 주로 하신 다음에, 그래서 예. 정당, 정당 투표를 하죠. 그죠. 인물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음. 그 2030의 특징은 정당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음. 주로 특징이 그 인물이나 자기와의 아. 관련성에 아주 민감한 투표를 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나 인물을 보고 음. 바꾸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책 트렌드 모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엠브레인은 유명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네. 정치 여론조사를 아주 주특기로 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웃음> <웃음> 자, 2022년 지금 조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 제이 서막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욜로 시대는 정말 네. 점점 투자에 관심이 많고 돈 되는 것에 점점 집중되는 현상 이것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또 재테크나 투자 분야에 있는 저로서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투자나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쪽이나 또 여러 가지 비투에서뭐 집을 산다든지 아,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조금 이해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보니까 이 특히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 2030이다큰 예. 자녀들이 그 전보다는 소위 짠테크. 네. 짠테크를 잘안 한다고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얘들은?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그 정교하게 데이터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음. 짠테크라고 하면 일단은, 예를 들어 쿠폰, 음, 음, 뭐, 정리편, 뭐, 포인트, 이런 걸 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음. 이 테, 짠테크라고 하는 일상을 아주 절약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음. 대세는 대세예요. 그러니까 예. 20, 30, 40, 50까지 다 포함해서 음. 평균적으로 50%가 넘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욜로의 정말 만, 감정적 만족의 지연 뒤로 미루는 거이현상을 그대로 가는 건데 음. 이 짠테크를 선호하는 태도의 50%를 기준으로 놓고 40, 50은 짠테크를 좀더 해요. 음. 더 아껴. 검소하고 뭐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20, 30은 50%보다 조금 못 합니다. 음. 덜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음. 이, 이분들 2030 세대가 조금 더 선호하는 투자는 예. 조금 더 빠른 투자예요. 빠른 결과를 아. 볼수 있는 투자를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가성비가 가상... 높은 그렇죠. 투자네, 그죠? 음. 게 포인트 아끼는 것보다 음. 차라리 가상화폐는 레버리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좀더 빠른 결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아, 그래서. 가상화폐에 많이 뛰어드네. 그다가 사실 이2030 세대, 음. 그러니까 올해 사실 금융위원장 4월달에 그 한번 난리 네. 났잖아요 젊은 애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 가르쳐 줘야 돼. 뭐러면서 음. 지금도 사실 5060 세대에 많은 분들이 젊은 애들이 막 코인, 불라실하게 불바닥 뛰어들고 있어. 막. 그렇지.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것들을 잘 보면은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잘 모르고 있나. 네. 음. 생각보다 지금의 2030세대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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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투자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 게다가, 이2030 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돈을 벌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의 근거는 음. 학습 능력입니다. 음. 2030 세대는 생각보다 스펙도 좋고, 많이 예, 배운 예. 세대예요. 물론, 예, 예. 뭐, 이게 문해력이 작다, 학벌만 높고, 뭐, 실제로 아는 건 없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선배들도 음. 있는 건 아는데, 물리적으로 드러난 성적표나 이런 거 보면 높아요. 예, 외우고도 예, 잘하고. 예, 예.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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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절약하고 생활이 만들어주는 건데, 예. 부는 예. 시간이 만들어주는 건데, 왜 이걸 못 참지? 그렇지 아끼고 부끼 아, 아끼고, 아, 아끼고 벌써 이제 어, 그죠 이렇게 어, 대표님 표정에 벌써 짜증이 <웃음> 어쨌든 이제 근데 이거 의핵심에 기저에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 지금의 2030은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배님들 5060에 살았던 청년 세대, 예. 70년대, 80년대 이때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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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가 예. 1980년대 생들이에요. 예. 이 세대가 문화적 취향이 대단히 높습니다. 음. 이 높은 메트로폴리탄의 문화도 글로벌하게 이제 예. 높고 경험이나 취향이 높은데 음. 이 세대의 그 문화적 취향을 잘 공략한 게 스타벅스예요. 음. 원래 대표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커피는 옛날에는 데스타랑 가면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공짜로 있었잖아요. 음. 그걸 4달러씩 주고 맛있는 시장으로 확 바꿔버렸잖아요.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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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거예요. 네.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웃음> 문화적 취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스타벅스 이야기를 또 하시니까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사실은 뭐 거리 지나다 보면 스타벅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 가게들은 텅 비었어. 우리 카페들은 텅 비었어. 그런데 이 스타벅스는 줄을 서 있네. 아유 저는 왕 짜증이 커피 마신 차이가 나고. 도대 여기 뭐? 그렇지. 음, 네. 또 또 커피 값도대다비싸요 그죠. 그렇죠. 아 그런데 그게 2030을 이해하는 키워드네요. 네, 그죠 문화적 취향이 키워듭니다. 음 우리가 라떼 라대 이거 하고는 완전 다르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나 이쪽에서 <웃음> 음. 뭐 청년 세대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일단 많이 공급해야 된다 해서 뭐 고시원 음. 수준을 막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서 청년 세대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안 맞아요. 그 세대도 <웃음> 넓은 공간 원해요. <웃음> 맞아요. 물론 이게 정부 재원이라는게 이렇게 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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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주 큰 결핍은 예. 이 청년기 때에 가졌던 가장 큰 결핍은 음. 이게 중년기 중장년이 되면서 과잉으로 드러나거든요. 예. 지금 50, 6 0 세대가 가지고 있던 음. 청년 시절의 그 공통의 가난함, 예. 음. 음. 그다음에 공통의 그 뭐랄까 위계 음. 조직의 위계 관계에서 결핍감 이게 과도한 권위 의식이나 음. 그다음에 집이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게 두 가지로 드러나거든요.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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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 위해서 음. 뭔가를 맞춰왔어요. 음. 그래서, 섭외가 아시겠지만, 90년대 중후반에 대형의 히트를 친자기발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 일단 중어에서 샀어요, 최근에. 예. 인맥 만들기란책들어 오셨어요. 아. 그 책이 자기 베스트셀러에서 그 기자가 우연히 쓴 건데, 예.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독립해가 그걸 회사까지 만들었어요. 음. 인맥 만들기 그 책에 보면, 우리 부장님이, 거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장님이 가시는 교회를 가라. 주말에, 음. 산에 같이 따라가라. 예. 조직 생활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야, 그건 뭐, 꼰대인 제가 들어도 지옥인데. <웃음> 그, 이, 그러니까 조직이나 공동체에 맞춰서 음. 자기의 눈높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깎아왔어요. 이렇게. 음. 그런데 이 2030은 이 공동체 경험이 약간 좀 구멍이 나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경쟁의 대상이고, 뭔가 비교의 대상이고, 음. 어 필요할 때 SNS 관계 가 중심이니까 끊어도 음. 되고 통제가 음. 능한 관계니까 여기에 큰 결핍 같은 게 나중심이 나 중심이 아무래도 이제 강하고 네. 또 어, 그러다 보니까 비교에 상대적으로 더취약하겠네요 그렇죠. 옛날 우리 세대보다는 비교에 그렇죠. 취약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뭐 취직도 잘안 돼. 또돈 벌이도 시원찮아뭐 등등 하니까 그런 부에 대한 박탈감 뭐 책에 보니까 참재미 재미있게 읽었, 느꼈던 게 벼락부자랑 벼락거지가 뉘앙스가 완전 다르다 그거 제가 생각 못했거든 네.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예, 2020년도에 그 단어가 처음 튀어나와 가지고 예. 그게 지금 찾아보시면 시사영어사전에 실제 등재 됐습니다 예. 등재된 단어인데 여러분 벼락부자에서 파생된 음. 단어가 벼락거지 인데 예. 벼락부자를 들으면 불안하십니까 아니에요 시기나 질투심 음. 같은건 생기죠 근데 벼락거지를 들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소외감과 이 열등감과 맞아요. 심지어 어. 불안감이 왕성되는데 어, 벼락부자는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 같고 벼락거지는 그렇죠. 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같아. <웃음> 그러니까 여, 불안감은 소외감을 주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 책에 너무 내가 그걸 읽고 절감했어요. 어. 맞네 맞네. 이게 벼락부자랑 벼락거지가 거저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 어. 이것은 네 이야기고 이것은 내 이야기네. 바로 그렇죠. 느껴지더라고 그렇죠. 어. 근데 어쨌든 그단어에 30대, 20, 30대가 더 음. 크게 반응하는 게, 음. 공동체의 결핍 같은 것들도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 선배님 세대만 해도 사실은 공동체, 그런 신분 격차나 이런 갭,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해도, 음. 일상적으로 사람과 만나니까. 그렇죠. 어? 내가 생각한 건샤별 문제 아니네? 음. 그렇게 고립됐다고 래도 아, 얘도 이렇게 생각하네? 음. 이러면서 이제 이게 소통이 되는 예. 무리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음. 친구들의 문화. 근데 이게 생각보다 2 0 3 0한 그게 없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 같은 꼰대들은 제일 민감하지 못해요. 뭐, 이제 뭐, 인생 다산것 같고, <웃음> 인생 다산것 같고, 좀 이제 둔감한데, 네. 대신에 뭐, 제 애들만 하더라도 보면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거든요. 트렌드 변화를 빨리빨리 빨리 따라가고, 네. 또 어떤 면에서는 뭔가 선도 하려고 애쓰는 네,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있자. 그런 등등을 이 책에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자녀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재미있어요, 그죠? 네. <웃음> 재미있는데, 왜냐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얘들이. <웃음> 아니, 요즘 같이 지직도 힘들고 하는데, 맞아요. 이 친구들이 그럴듯한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그만또 그만두는 것을 또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또 야단 맞으니까,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야, 니네 직장 안 가냐 하면, 그만둬서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걸 뭐 때려 죽일 수도 고 <웃음> <웃음> 또, 잘못, 어, 관계를 하면, 또, 이야기도 안 되고, 담사할 것 같아서, 그렇죠. 속만 부글부글, 부글부글 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첫째, 이 이유가 뭐예요?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네.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기사나 이제 조사를 해본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연봉 때문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래도 바로, 근데 그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연봉을 많이 주면 잡을 수 있냐가 음. 아니라 아닌 거거든요. 예. 연봉을 많이 주는 데는, 1 0 0만 원을 많이 주는 데는 어디든지 있어요. 음. 조금씩은 있는데, 대표님은 회사를 운영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음. 대표가 많이 주고 싶다고 많이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업황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웃음> 회사 매출이 연동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 없다고 하면 치근들안 믿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거랑 관계없이 연봉도 뭐 기본적으로 잘 챙겨줄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 회사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되겠지만 음. 그거 말고 다른 데서 방법을 찾아려고 찾아보면 음. 가장 중요한 게 2030은 시간 선택권이 중요하다. 아, 시간 선택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분들이 2030 세대가 주로 좋아하는 게 주중 조기 퇴근, 음. 유연근무제 같은 거. 그러니까. 10시부터 4시까지나, 이렇게 코어심 근무 시간 놓고 내가 앞에 근무한 다음에 일찍 퇴근하는 걸 선호하거나, 음. 시간, 늦게 퇴근, 출근한 다음에 밑에 늦게까지 야근하는 걸 선호하거나, 예. 그 다음에 아니면 주중에 1, 2, 3, 4일 근무하고 시간을 세이브해가지고 하루를 예. 비우거나, 이렇게 예. 시간 선택하는 걸 아주 선호합니다. 음. 이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을 자기한테 맞추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 생활할 때도 이런 통제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양육에서 기반해요. 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2 0 3 0 세대는 자기가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양육이 되어왔기 예. 때문에 이렇게 주변의 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아.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회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음. 맞춰줘야 음. 돼 뭔가 그게, 맞춰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네. 네.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끊임없이 부닥치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보면 그 감정노동이라고 사실 이게 서비스 노동자들한테만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뭔가 제3의 누군가한테 맞춰줘야 되는 이걸 다감정노동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사실 중요한 거는 회사 내그 상사나 주변이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엄청 취약합니다. 이 아. 특히 30대. 음. 흥미로운 건 30대가 실무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30대가 취약한 걸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세대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조직생활의 가장 핵심에 있는 지금 40대나 50대 후배가 붙죠? 좋아합니다. 아이 고 음, 귀여워. 가르쳐줄 게 많네. 자, <웃음> 20대는 선배 눈치만 잘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감독은 취약하지만 그래도 그 대상이 음. 정해져 있어요. 30대는 어떠냐? 후배가 너야 친사형이니까 야, 잘 가르쳐줘. 음. 싫어합니다. 음. 부담스러워요. 해 이거 100% 공감하실 거예요. m 세대가 보면. 아, 이 관계 약하네. 그러니까 이거 아, 언제 가르켜 갖고 실무하게 해줘요. 음. 아, 또 다른 데 붙여줘. 음. 나 혼자 잘 해요. 지금 직장 조직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후배를 음. 붙였을 때 사수 부사수 개념으로 이거 옛날 네. 말인데 어쨌든 이제 가르쳐 주거나 이런 도저 시스템이 잘안먹혀 지금 음.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서 30대가 가장 감정도 취약한 게 이유가 있는 거죠 독고다이 기질이 많네 독고다이 그래서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나 이런 게막 통과돼도 네. 그게 꼭 통과됐어야 되고 근데 그게 신뢰도가 높, 아주 높진 않아요 이 세대가 자이 시간 선택권이라는 것을 지금 부모님들은 잘꼭 이제 메모해 놔야겠어요. 선택권, 이게 시간선택권이라는 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죠. 굉장하게 자율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 달라 이 요구가 많은 거고 그렇죠. 그게 회사 생활에도 저희 같은 꼰대들이 위에 떡 있으니까 음. 이게 불편하면 연모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온다는 라 거예요. 음. 내 음. 이익과 관련된 얘기를 당신이 그냥 결,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아달라. 음. 이런 건데, 이거가 드러난 대표적 인 사건이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SK 하이닉스 상해금 사건입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그걸 잠깐 정리해드리면, 음. 음. 2월 달에 SK 하이닉스에서 상해금 400%를 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예. 사실 작지 않죠? 작지 않은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 거기서 이제 사내 게시판에 MZ세대 그 음. 음. 회사분이, 아니, 그거 캠퍼스 리크루팅 할때 삼성전자나 음. 가은 수술을 준다 그러지 않았냐. 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걸 거죠? 따졌단 말이에 따졌죠. 근데 거기 안에서 또 어. 논란이 확산되니까 어. 최태원 회장님이 등장하십니다. 어. 등장해가지고 제가 받은 연봉 30억 반납하겠습니다. 아, 연봉이 30억 밖에 안 돼요. 한 300억 되는 게 아니고. <웃음> 어쨌든. 근데 보통은 거기서 네. 게임이 끝나요. 음. 회장님이 막딱 그래서 야두둥게 끝나는데 어. 이게 논란이 이제, 이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논란이 확산돼요. 음. 거기서 MG세대 한 명이 그걸 계산합니다. 음. 30억 나누기 SK 한익 전 직원 했더니, 1인당 10만원 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 0만원 누구 코에 고쳐? 막 이런 식으로 논란이 아. 확산돼가지고 이게 입파한파더 커져서. 아니, 걔는 누구지? 일이 없는 모양인데. <웃음> 익명 게시판이니까 <웃음> 예.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장이 나와, 대표회사 이석기 사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이 상여금 제도를 우리 사주랑 어떻게 붙일지 음. 복지 포인트 어떻게 할지 상여금 나온 몇 프로까지 이익이 몇 프로일 때몇 프로 붙이고 이거 시스템으로 딱해 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아. 그리고 게임이 끝나는데 문제는 예. 이논 일파만파 된게 s k 텔레콤까지확대 되고 다른 음. 대기업을 확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예. 이 논란의 핵심이 뭐냐면 상여금을 음. 보통은 경영진의 시혜적 판단으로 그렇죠. 예. 주잖아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밖에 음. 안 됐으니까 이거 줄게. 음. 그래서 나는 많이 준 거야. 음. 근데 이 불투명성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MZ세대를 이해해야 음. 그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자, 그렇게 니들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을 못 벌면 어떡해. 그래서 가상화폐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웃음> 뭐, 그거랑 연결고리가 좀 작지만 어쨌든 그건 뭐 대기업이니까 예. 대기업에서는 연봉이 어, 가상화폐를 안 해도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웃음> 예, 드네요. 예, 참 어, 우리가 이제 세대 갈등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트렌드가 특히 변화가 빠르,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면 문화 지체 현상도 생기잖아요. 음, 내가 누렸던, 경험했던 문화가 지금은 아니야. 그 가운데서 오는 나 자신의 갈등도 있지만 또 관계의 갈등, 특히 세대가 다른 다큰 자녀들 갈등 이렇게들 많은데 그러면 우선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다큰 자녀들이 우리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측면이 있네. 그렇죠? 예.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그 오늘 질문제는 없지만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2년차 들어가니까 예. 부모 자녀 관계 양상이 조금 변했습니다. 음.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음. 아, 재미게 읽었어요. 미국 예.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비디보스라고 음. 이게 하루에 부부가 90분 정도 같이 있다가 15시간씩 같이 있으니까 음. 갈등이 폭발하죠. 음. 작년하고 올해 가정보험 판결을 보시면 이혼율이 급감했어요. 음. 2년 동안 계속, 아, 한국에 한국 어, 이혼율이 이게 가정이 분위기가 좋아졌냐 그걸 했, 직접적으로 그거를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음. 이게 간접군 건데 또 다른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어떻게 되냐면 집에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길어졌잖아요 음.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취미 생활이나 경험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예. 저희가 2017년도 조사한 걸에 따르면 이제 어, 2030과 5060은 건널수 없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음. 음. 만원 점심값을 놓고 예. 얘기하는 그건널수 없는 강의 차이처럼 그런 게 있는데 어. 작년하고 올해 40, 50, 그다음에 60대, 1부가 예. 모바일에서 10대, 20대가 하는 게임들을 음. 내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게임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내려받고 그냥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백돌깨기 이런 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웃음> 되게 전략 시뮬레이션 같아 가지고 <웃음> 내공도 <웃음> 쌓아야 되고 엄청 복잡해요. <웃음> 그게 옆에서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예. 자녀 세대가 그걸 아. 얘기해 주는 거죠. 갑자기 음.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진흥원 이쪽에서는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올해 중고마켓에서 200% 이상 급정장한 용품이 하나 있어요. 골프용품입니다. 골프용품. 그거랑 골프장 등록 예약률하고 음. 스크린골프 예약률이 같이 음. 엄청 늘었어요. 음. 그 가장 중요한 세대가 2030인데, 20대를 조사해 봤더니 부모 세대, 자기의 그 골프장 이용해 본 사람의 10명 중 7명이 부모랑 네. 같이 가거나, 음. 부모, 소개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부모랑 이제 취미생활 공유를 같이 하는 거죠. 음. 산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뭐 골퍼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또 그게 음. 안 되면 등산. 등산. 어쨌든 뭔가 관계 같이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 이 활동들이 많았다는 것은 통계로 나오네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게 가족 관계가 저희가 가족 관을 조사해 보면 매년 추적 조사해 보면 관계가 별로 이렇게 좋지는 음. 않았는데 좋아지는 걸로 터닝 포인트 했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나빠지는 걸 멈췄어요. 음, 나빠지는 거는 서로 이제 소통하기 시작한 거죠. 야,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어요. 어, 저는 제가 와이프한테 이혼 안 당한 유일한 이유가 아침밥 먹고 얼른 나오는 거예요. 그, 그 비법 그. 비법밖에 없어요. 네, 리얼하다. 네. 네. <웃음> 나왔는데, 사실 코로나 때는 많이 못 나왔잖아요. 네네. 다른 해에 비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왔어야 돼요. 네네. 이, 당장 밥줄이, 제 밥줄이 안 끊기려면. 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혼율이 낮아졌다. 그 끔찍한 환경에서도. <웃음> 이혼율이 낮아졌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활동이 그것을 대체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 되게 중요한 음. 근거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각자의 뭔가를 영역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음. 살짝 얘기했어요. 예. 조사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원래 가족은 희생의 대상이었어요. 예. 야, 가족을 위한 건데 개인 뭔가 음. 포기하지 뭐 이랬다가 지금 특히 50대가 예. 가족보다는 내 일상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게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각자를 인정, 인정해주는 상황이죠. 아, 50대가. 40, 50대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거는 되게, 제가 보기에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음. 집에 각자 머물고 있지만 음, 음, 각자의 개성이나 음. 영향력이나 개성을 인정해 예. 주는 관계에서 이제 공동체가 복원되기 시작합니다. 음, 음. 터닝포인트가 거기 출발한다고 봐도 될까요? 2030은 조금 이제 공동체 쪽으로 한 걸음 어쩔 수 없이 가정생활이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걸음 옮겨오고 또 5060은 그동안 나는 없이 가족에 대한 책임만 있다가 또 살짝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음. 희생을 많이 하게 되면 음, 음. 가족 구성원들한테도 그걸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또 맞아, 자유로워지면 맞아. 그걸 인정하기 음, 시작했어요. 음, 음.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 음, 포인트입니다. 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런데. 참 50, 60, 특히 60 이상 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게 잘안 돼요. 안 되죠. 생각은 굴뚝 같은데 사실은 놀이를 안해 봐서 습관이 없어. 네, 경험이 없어 하다 보니까 뭔가... 장볼 <웃음> 때도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 뭔가 <웃음> 나를 위한 힐링, 뭔가 여행이라도 가고 싶고 뭔가 나 자신을 좀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혼자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뭐, 뭐 도둑질도 배워서 한다고 방법을 모르니까, 네. 그런 안타까움 이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려보면, 다큰 자녀들한테 이제 배우는 시간들, 아까 게임, 네. 예를 들었지만, 있네요. 제 아들은 카페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카페가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 했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짜증날 때는, <웃음> 애가 집에 와서 계속 게임만 해요. 근데 그전에는, 음, 게임하면, 야, 게임은 보통 뭐몇 시간씩이잖아요. 그게 빠지기 시작하면, 그게 조금 답답했는데, 그때 게임하고 있는 게 왠지 적은하더라고 아. 아니, 카페는 문을 닫았다, 열었다 뭐, 엉망이지. 뭐, 적어라도 아, 제가 적어라도 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진짜. 있구나. 얼마나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건전하게 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는 아들 화이팅!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웃음> 그러니까 소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소통이. 각자 이제 오래 시간을 머무니까 예. 생각을, 서로에 대해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게임 하나씩 좀 배워봅시다. <웃음> 게임이라고 하면 뭐 갤러그, <웃음> 네. 백돌. 요즘 그런 게임 없어요. <웃음> 그런 게임 없고 전부 컴퓨터 앞에 서야 해 되는데 이게 컵, 그러면서 컴퓨터에 조금 친해지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아, 그죠, 컴퓨터. 네, 그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060 이런 시니어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짜증스럽지만 <웃음> 더 살아야 되는데. 컴퓨터 세대, IT 세대니까 시절 자체가 이것에 익숙해지는 것, 이를려면 게임을 통해서 자녀들하고도 조금 공감대를형성하고 자연스럽게 컴퓨터에 좀친화되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어쨌든 이 책은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게 읽었는데 왜냐하면 통계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이책 구성이 잘된것 중에 뒤에 소화시 so 더라고요 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갈등들 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 소화시 굉장히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주 재밌게 일박이틀 그, 동안 다 읽었어요. 오. 아까 책 보여드렸잖아요. 오. 밑줄 쫙쫙 하면서 그러니까. 돈 되는 정보도 많고, 무엇보다도, 음, 우리가 늘 사람이 돈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람이 돈이다라고 할 때, 가정 내에서 가족끼리의 공동체성 관계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면 바깥에 나와도 우리가 뭐 집안에서 어, 새는 바가지, <웃음> 그런 표현을 하듯이 <웃음> 하듯이. 그래서 이 책이 관계 중심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부모된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최근 음, 이런 코로나 관련돼서 특히 요즘 그냥 주식 시장에 불이 붙었던 것이, 어, NFT 또, 메,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 뭐,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뭐 가피도 가피지만 그 기술 자체의 활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뜨거워요. 물론 빨리 뜨거워지는 것은 빨리 식기도 하죠. 네. 소위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건데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뭐이 기업... 책에 그게 예상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기업 분석은 뭐 따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거는 네. 선수분들이 계시니까 음. 그쪽에 정보를 찾아보시면될것 같고. 음. 오늘 말씀드린 기조의 핵심이 사실 대중 소비자들이 어떻게 음. 살아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예. 태도 의 이야기잖아요. 예. 그 태도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좀 바라본 음. 이야기를 저희가 썼어요 근데 메타버스가 뭔지는 뭐다 아실 거고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우리가 인식하, 음. 인식 속에 있던 또는 이미지로만 존재했던 가상의 음. 뭔가가 현실하고 이제 접목이 되면서 예. 가상과 현실이 이제 서로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현실화될 가능성 음. 거기서 거래된화폐 규모 화폐나 이런 것들이 NFT라고 예. 이제 쓰여지는 건데 저는 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메타버스 안함 기승전 메타버스여가지고 음. 메타버스 시장이나 이쪽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무슨 망하는 느낌이 있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아이템을 사실 한두 개 특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습니다. 다양하지만 예. 메타버스를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 이걸 왜 하려고 하나 니즈하고 음. 대중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니즈에서 음. 메타버스를 왜 해야 되나 이두 가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분명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뭐냐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지금처럼 방역단계가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델타 변이를 잡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잡을등 하니까 델타가 나타나가지고, 음. 이게 막 대세 큰 유행의 저기가 됐고, 이걸 또 이제 뭐, 이제 일상 회복, 이렇게 하는 음. 시점에 다시 또 오미크론 얘기가 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미크론이라 하지 않고요. 오, 미크론 이래요. 아, 그냥 또 그치. 새로운. <웃음> 이게 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 뭐 5년 갈 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단계가 춤을 추다는 거죠. 음. 예측은 불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음. 그러니까 작년에 그 많은 트렌드 책이 나왔지만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음. 예측은 이건 이 시장 환경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기업에서나 기관 입장에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쪽에서는 어떨까요? 필요하죠. 안정적인 대중과 소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신입 행원환영회서 하고 음. 신입생 환영회서 거기서 하고 아니 방역 단계랑 음. 상관없어요. 음. 여기 들어오시면 몇월 며칠 우리 정해진 날짜에 해요. 음. 여기에 우리 공연도 하고요. 공연기획서는 망하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음. 공연도 하고요. 여기 많은 것들이 여기에 음. 안정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플랫폼을 음. 잘 기억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캐릭터로 음. 들어오시거나 음. 여기 투자하시거나 신화 쓰세요. 이게 이제 기업의 늦이예요. 음. 여기에 다양한 베리데이션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음. 자 대중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 시장에 왜 들어갈까요? 예.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큰 결핍이 있어요. 음. 그게 코로나 1년차에는 줌이나 문자로 소통하면 충분할 거다. 예. 이렇게 겪고 왔는데 2년차에는 실제 사람을 못 만난 지 오래되니까 여기서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형상들이 음. 발생하기 음. 시작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상통화의 급증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페이스타임 실제로 이용률이 너무 증가했죠? 음. 저희들 또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타임 말고 이제 영상통화 기능이 2018년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예. 불필요한 기능 중에 최상위권이었어요. 아. 그때는 이게 약간 음. 개인정보보호의 신상, 개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거 불필요한데 잘안 쓰는데, 음. 이렇게 한게 불과 3년 전이에요. 예. 올해 조사해 봤더니 필요도의 최상위권입니다. 아. 예. 실제 얼굴 보고 통화하고 싶은 거죠 음. 사람의 소통의 7 0는 얼굴 보고 소통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사람이 그립죠 음. 인간관계가 그리운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메타버스에 대한 큰 욕구로 나타나고 기반하고 있는 건데 또 음. 하나 현상 중에 하나는 소설이 잘 팔립니다 소설이 네. 한국의 소설이 원래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출판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다 마이너스인데 그 한국 소설시장도 교보문고 통계에 따르면 2017, 18, 19다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음. 그러다가 2020년도에 30.1%까지 찍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예. 올해도 그 정도 찍을 거예요. 아. 근데 그 성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 SF 장르입니다. 예. SF 장르가 450% 이상 성장했어요. 음. 근데 한국에서 그럼 SF 장르가 공, 공상 장르. 공상 장르. 어. SF 장르가 원래 성공했냐? 아니요. 굉장히 음. 전통적인 비주류였어요. 그게 갑자기 성장했는데 그럼 음. 한국 사람들이 과학기술이나 이쪽에 관심이 갑자기 들었냐 아니! 네. 그게 아니고, SF 소설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걸 봐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 그 김초혁 작가 가장 이제 주목받았던 음. 김초혁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죠, 물론. 예, 네, 그 네. 소설 이름이에요. 어쨌든 <웃음> 이제 그 소설에 보면은, 170살 먹은 안나라는 과학자가. 1 7 4 냉동과학자인데, 음. 뭐, 그런 설정이 다 SF예요. 음. 근데, 거의 고약 한, 수준이네. 한그 우주정거장 기다리고 있는데 <웃음> 예. 이분을 떠나보내야 그 우주정거장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뭐안 가고 계시니까 음. 누가 보내가지고 왜안 가고 그냥 물어봐요.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하는 게딱 하나였어요. 170살 냉동 실험하느라고 가족들 죽음을 못 봤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가다다르고 그 별에 가서 음. 남편과 가족들하고 같이 묻히고 싶은 거예요. 음. 여기 SF 지금 잘 되고 있는 소설의 대부분이 이런 겁니다. 엄마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음. 못구했는 먼지나 사고 전으로 돌아갔고 아. 엄마랑 그 교감. 그 지금 생각해 봐야 약간 눈물이 나네. 아.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인간관계 결핍이 그 사고 그 S.F. 소설에 그로 아. 녹아들어. 그러니까 S.F.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상 가상 현실이니까 이것은. 생각만 하지만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는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들을 이제 거집어내네 이걸 틀거리로 해서 그 안에 컨텐츠를 뭐로 삼냐면 예. 관계. 관계. 내가 음. 정말 일상적으로 하지만 원망스럽지지만안타깝게 했던 음. 실제 인간 관계가 거기 그대로 녹여졌습니다. 그러겠네요. 여기 큰 결핍이 있는 게갑자기 한국 소설의 큰 그 음. 흥행으로 만들어냈는데 예. 이두 가지 현상을 기반으로 보면 메타버스 시장의 지금 성장은 실제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음.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대중소비자의 니즈는 만약에 실제 사람을 만나거나 음. 거기에서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다면 대중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나한테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인 경제적 자원 이거를 메타버스에서 사람, 가상의 인간관계에서 맺을 건지, 음. 실제 사람과 소통하는데 이걸 쓸 건지, 예. 이걸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음. 근데 아마 좀더 원활하게 사람 만날 수 있다면, 이쪽에 시간 투자를 덜 하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음. 또 극단적으로 사라지고, 감기 수준으로. 그렇게 돼서 대면이 훨씬 또 막혔던 것들이 많이 활성화 다시 회복이 되면, 아무래도 메타버스 컴퓨터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직접 리얼하게 이렇게 만나는 것이 더 좋아, 좋음으로 네. 조금 사그러들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경험했던 것들, 또이 가상 공간에서의 또 느낌이 네. 다른 것도 있을 거잖아요. 네. 어쨌든 뭐 이게 가상이든 현실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키워드. 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활동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또 가상을 통해서 대면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측면은 여전히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렇죠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큰 수요의 음. 가상적 기반이 어디 있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그렇죠. 종속되어 있다는 예, 거예요. 이걸 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음.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뭐 어, NFT나 가상 또 메타버스 이런 쪽이 코로나 때문에 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그런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술 진화라는 측면에서 속도가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뛰어왔다. 네, <웃음> 근데 빨랐죠. 이게 조금 수그러들 가능성은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있다. 그죠? 네, 전혀 팬데믹 음. 상황에 종속돼 있다. 음.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유튜브를 하는 제 입장에서 정말 무릎을 탁탁 치는 이야기들, 또 이해되는 측면들이 많았는데 유튜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요즘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글로벌한 트렌드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음. 유튜브를 보고 정보를 얻고 하는 네. 사람들이 뭐 사실은 언론 보다 네. 방송보다 <웃음> 뭐 유튜브를 더 신뢰해요. 네. 저는 이게 평소에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유튜버를 너무 중독되어 있으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요. 즉, 손실 볼 확률이 많은데,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정말 그 현상들이 잘 이해되어 있더라고요. 자, 유튜브에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왜 그런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유튜브 그러니까 활성화된 거는 혼자 사람들이 머무르게 되면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뭐 음...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 내 주변 사람들을 궁금해합니다. 그건 뇌가 음... 그렇게 이제 진화돼 왔어요. 근데 예. 어~ 그래서 사실은 예능이나 나랑 비슷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도 확대됐거든요. 음... 그게 (2016년) (17년부터) 일반화된 현상인데 지금은 유튜브가 하나의 학습 채널로 와, 돼가지고 음. 모든 공부를 다 이제 유튜브로.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독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건 뭐냐면, 알고리즘 때문에, 음. 어, 나랑 비슷한 성향의 정보만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항목에 대한 투자, 뭐 이렇게 잘될 거라고 믿는 쪽이면, 부동산 같은 음. 경우에, 투자, 부동산 상승 논자면, 그쪽 정보만 옵니다. 상승에 대한 정보만. 네. 하락 논자면, 하락 정보만 계속 오고 그래서 유튜브는 알고리즘 때문에 지금 디지털 세상은 우리 선배님도 잘 아시겠지만 음. 나한테 맞는 정보만 나한테 계속 찾아와요. 음, 음. 내가 나한테 반대 의견을 찾아보고 어,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네. 이런 식의 깨달음을 주는 균형 있는 정보를 찾으려면 적극적으로 반대 정보를 찾아 나가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사실 대표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유튜브 안에서 균형 있는 정보를 줄수 있게 해 주는 네. 것이 가장 네. 베스트 프랙티스고 그러니까 음. 중요한 게 이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음. 하는데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유튜브도 충분히 학습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면 유튜브 보는 이 시, 시, 분이나 시수가 음. 너무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틱톡이라고 해갖고 15초 내외 분량들이 다 아. 유행하고 있고 저희들 통계로 보면 30분 이상 예. 이긴 유튜브를 보는 게 0.9%밖에 음. 안 됩니다. 0.9%, 1% 정도 된다는 거죠? 1%가 채안 되는 건데 그분들 중에서도 75%, 1% 중에서도 75%가 예. 빨리 감기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30분 이상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 정도도 안 되고 네. 그 1명 정도의 사람들도 70%는 네. 빨리 빨리 감기를 어, 본다는 건데 어, 음.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학습하시면 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아는 것만 확인하는 거죠. 음, 음. 그거는 뭐냐면 타인의 경험에 대해서 아 저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사고가 안 돼. 사고가. 새로운 유런이 아, 어, 여기서 맞아요. 뭔가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어. 지식이 들어오는 음.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과잉 신념이 있던 것들이 과잉화 되는 음, 경향이 있어서 음. 그러니까 저희가 좀 조사를 통해서 본거로 보면, 주변에 어떤 이슈가 생기나 그러면, 뭐, 시위도고 하잖아요? 예. 그거를, 그런 거 생기면 2018년도 저희가 조사한 거는 10명 중에 한 6명이 찾아봐요. 음.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음. 무슨 일이 났나? 차가 왜 막히지? 이 비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음. 타인이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고, 뭐가 올라갔냐면, 짜증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다르면, 아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신념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걱정이 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킨을 한두 번 시켜 먹는 사람한테 야, 네 치킨만 먹으면 체중 관리, 나중에 성인병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야채 먹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치킨만 먹었으면 그래, 그래, 그래. 너는 또 치킨. 오늘 이게 유튜브라 새로운 거잖아. 치킨은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치킨. 사수치킨. <웃음> 그런 거죠. 야, 그러니까 유튜버에 중독됐다는 것은 굉장히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죠. 어, 특히 현세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꼰대인데 <웃음> 이게 나에게 편향적인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정말 소통이 대화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중요한 게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음. 선배님들 중에서는 이거 젊은 애들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음. 계속 돈돈돈해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얘기를 시간을 가지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음, 음. <웃음> 저는 동파는 가게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말 자주 한거 기억나죠? 다양하게 들으시라고. 다른 유튜버도 듣고 또 자꾸 이제 언론, 어, 지면, 지면 뉴스 같은 것도 자꾸 들으시라고. 그래야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네. 오늘 우리 윤희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확정을 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어,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아까 이제 소화세 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너무 편향된 중독, 중독스러울 정도의 이런, 이르렀다면 좀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요? 저는 그, 음. 조금 시절이 좋아지면, 음. 이제 돈 파는 가게에서도 오프 모임을 많이 했습니다. 오프 모임을. 그래서 실제 사람 보고, 아, 음. 그 생각 맞는 말 같아요. 음. 아, 그건 저는 생각 못 했어요. 이렇게 해야, 음. 사고가 확장되고 경험이 확장됩니다. 맞아요.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음. 유튜브만 보고 계속 그 자기 신념 을 확대하는 그 연골고리를 좀 끊어 주는 음.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적 공간이나 그러네. 아니면 예. 유튜브 같이 이렇게 음. 좋은 정보를 주는 데서는 음. 오히려 적극적으로 방역 단계나 향후 상황을 봐서 직접 만나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는 쪽이 전 되게 의미 있는 음.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책 보면서 돈 파는 가게에서 채널 카테고리를 하나 기획했어요. 아. 계획한 게 조금 전에 그 말씀인데 대면도 또할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당연히 돈파는 가게 채널에서 하나 카테고리를 기획한 것이 조금 느리게 천천히 보더라도 같이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왜 학습하는 네네. 이런 유튜버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또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같이 조금 생각해 보는 어,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봐야겠구나. 음. 그런 대단한 중보를 이 책에서 얻었어요. 아. 돈 되겠죠. <웃음> 돈 되겠는데. <웃음> <웃음> 예,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어, 트렌드 모니터 2022년을 미리 가보는, 어,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을 가지고 저자분들 모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돈 파는 가게에는 많은 책들을 제공을 받습니다만, 그 모든 책들을 다 저자 초청해서 이렇게 한 예는 없고요. 저도 바쁘고. 정말 도움되겠다 싶은 분들만 어렵게 어렵게. 우리 윤 회사님도 뭐 제가 일정 좀 잡읍시다. 한때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그죠? <웃음> 한 달이 지났는데 어렵게 어렵게 모셔서 오늘 소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디테일한 내용들, 트렌드 모니터 이 책에 저도 많이 도움받았고요. 거의 뭐 모든 페이지가 저는 밑줄 쫙쫙 했는데 저한테 돈 되는 것, 어떤 아이템을 찾는 것은 결국 트렌드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까?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변할까? 지난해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큰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 코로나가 잦아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라지는, 익숙해지는 그 시절 내년에 또 네.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음. 때문에 지난해에도 엄청난 기회였고 돌아보면 내년에도 엄청난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음, 소스로 읽으시고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돈 파는 가게 몇 곡지를 기획을 했습니다만 소스로 읽어보시고 조금 생각을 정리해서 어떤 분야에 돈이 되겠다 또 자영업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내가 더큰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좀 생각해 볼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면 좋겠고 저희 돈 파는 가게에서도 이 책에 관련되어서 조금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들을 어, 가끔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덕한 이사님 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엠브레인은 어쨌든 여론조사함에 좀 익숙해져서 이죠 <웃음> <웃음> 엠브레인 엠브레인 뭐 어, 여론 뭐 이렇게 하면 아 우리 윤덕한 이사님을 생각하시고 동시에 트렌드 모니터라는 책도 <웃음> 이 책은 계속 매년 나오고 네, 매년 있죠 나오고 지금 네. 14년 동안 나오고 있다 네, 14번째, 책입니다. 14번째 네. 책 14번째 책또 내년에 어 우리는 일정을 빨리 좀 잡아야겠어요. <웃음> 그죠? 이는 <웃음> <웃음> 시간 잡으려고 니까 너무 어려워서 어, 이따가 방송 마치고 내년 일정은 또 정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트렌드 모니터 우리 윤득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